스파게티 면처럼 생겼습니다. 강도나 뭐, 뭐 말랑말랑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가 물에 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500g에 50달러니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서 일단은, 그 앞에 자를 때조금 잘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에 녹여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냥 찬물이에요. 그냥 찬물인데 아무래도 그냥 찬물은 뭔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물에 넣어놓고 좀 뜨거운 물을 살짝 넣어주려고 합니다. 완전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출력물도 같이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순 없고 약간 한 40도 50도 음, 뜨뜨미지근한 그런 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녹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음좀 매끈매끈해지긴 했어요. 한 1분 정도 넣어놨나요? 펄 끓일 이유는 없으니까 물이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 기름 묻은 거 만지는 느낌이랄까? 미끄덩미끄덩 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이제 녹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땅! 그래서 이제 출력물을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한번 물속에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리로 된게큰게 게 없어서 얘가 푹 잠길지 미지수긴 한데, 자, 들어갑니다. 물이 뜨네요 출력물이물 위에 뜨기 때문에 얘를 푹 뭔가 푹 10분이 좀 넘게 지났는데요 그러면 물도 많이 뿌얘졌고 약간 으으네뿌었어요 확실히 그 밀가루 오오아 이렇게 떨어지네요 으 굳이 얘를 다 물에 녹일 필요는 없으니까 음음 음... 모양이 이쁘진 않네요 하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요? 음. 밀가루 반죽 같아요 일단 큰 덩어리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나머지를 물에 조금 더 담가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필라멘트를 깨끗하게 녹인 다음입니다. 지금 얘 레이어는 0.28 레이어구요. 이제 서포터가 있었던 면들, 여기 보면 윗면들. 이렇게 나왔죠? 비교해 보려고 이제 얘는 그냥 일반적인 듀얼이지만 그냥 PLA 둘다 PLA를 썼습니다. 이제 보통 그래도 요즘에는 서포터가 조금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Z축 위아래 이제 살짝 한 레이어씩 띄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뽑아는 봤는데요. 제가 요 서포터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힘으로. 너. 음, 서포터 제거가 문제가 되는 게, 그래도 제거는 잘 되는 편인데, 이게 출력물 자체가 지금, <웃음> 네, 부러졌습니다. 그쵸. 서포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잘 만들어지지만, 이게 형상에 따라서, 지금 얘도 보면, 형상이 서포터가 제거하기 쉬운 형상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얇게 한 기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조각이 나버렸네요. 여기도 또 금이 갔습니다. 어? 이런. 사망하신 걸로. 자 나중에 본드로 붙이던 거 해야겠어요. 보면 잘 나왔지만 음 그래도 지금 서포트 설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이런 데 밑면 보면 네. 그래도 서포터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면들은 잘 나왔지만 서포터는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네요. 수용성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담가놨더니 녹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이 기본 서포터 PLA로 서포터를 쓰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그러면 이제 수용성 필라멘트를 그래서 사용을 추천 하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도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보고 지금 이번에 해보려고 몇번 써보긴 했는데 일단은 까다롭습니다 바닥에 안착이 잘 안돼요 이 해보니까 PEI 베드하고 수용성 필라멘트는 안 친한 걸로 일단은 제가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접착력도 또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PLA에 비하면 어, 너무 안 붙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용할 때 냄새도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성 필라멘트가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막 저는 와 이거 좋다 하고 쓸것 같지는 않고요 떼기 힘든 부분을 나는 꼭 출력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용성 필라멘트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도 찾아보는게 나쁠 것같진 않아요